어, 부스 지금 주방 쪽 보시면 족집에다가불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어, 불량은 너무 좋던데? 어. 불량, 불량. 왜냐면 족찜 같은 데는 불향 입혀지면 또초고죠불향미치는데 진짜 우와 족찜 1인분이거든요? 냉! 냉! 다시 차아감사합족집 네. 네.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청 촉촉하고 네. 부드러워 보여요 와... 이거 하나가 엄청 부드럽다 저게 다 하나, 하나 시켰어요 예. 아, 저게 아, 하나예요? 네 예. 어 향이 간장 찜닭 간장간간장간장 와, 진짜 약간 양념 있게 만든 것, 같다. 아, 되게 되게... 것 같아 되게 약간 야들야들들부들 하죠 녹지, 왜? 맛있겠다 어어는거봐부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대박이다. 식초? 야들야들 한거어봐 오. 오, 지금 말리가 지금, 독침에다가 지금, 100% 맞네. 아, 와, 와! 오. 오. 아, 맛이 궁금하다, 진짜. 언니, 이거 먹으면 피부가, 피부가 안 가도 돼. 콜라겐 덩어리. 와. 소유비 지금 독짐 들어갑니다. 와. 아, 진짜 부드러운 봐. 진짜 부드러운 거 봐. 진짜 부드어운 봐.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탱글, 연해, 연해. 이 콜라겐이 그냥 녹아. 진짜? 나 어, 먹어보자. 나 이거 먹었는데 벌써 피부 탱글탱글해진 거. 아, 아 이거 넣었다, 넣었다. <놀럽다>. 진짜 부드럽다. 야, 탱글탱글하다. 아빠는. 어머, 저 혼자 는거봐 콜라겐은 혼자 서봤어요 내가 아니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콜라겐 덩어리야. 음. 콜라겐 덩어 오, 소형 봐, 소형 봐. 어, 쩜 저렇게 얇게 먹어. 맛있게. 800, 음. 800만 구독자의 위협. 음. 이야, 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부드럽지? 젤리다, 젤리. 젤리지, 젤리. 음. 아, 그리고. 그렇게 달거나 짜지 않아? 응. 음. 음. 달거나 짜진 않고, 음. 그냥. 일반적이게 맛있게 먹을 수, 그수 있는 덩어리야. 음. 나도 싸먹어보게 음. 그래. 어떻게 담지 뭔가 말리바바. 말리 바 오오 말리 바바 말리바바 맞 말리 바보야 어우 세상에 아니 여기 고기 먹방이 아닌데 안돼안 되는 건 사이즈를 재 보네요 사이즈를 아 맞는지 아 맞는 안 맞는지 와 저게 사이즈를 재 보네요 사이즈를 맞는지 안 맞는지 와 저게 어 화도 안짜 산불이 일가 이일뜨이일들뜨이거가 뜨게 아 산불이 일가 뜨게 아 산불이 일가 이이 야 이거 뭐 박스한번펴주 이거 뼈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하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와. 탈포기도 아니고 하마? 하마, 하마. <웃음> 방금 하마인지 알았어요?